안녕하세요. 이 친구를 데리고 <웃음> 네. 유튜브 방송을 찍으려고 합니다. 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 디자인에 대한. 그걸 제가 가르쳐 주는 그런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매뉴얼적인 것들은 약간 속성으로 빨리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 친구가 그때그때 그때 이제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저는 25살 이름은 안 도혁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이름이 도혁이거든요 근데 별명이 협도래요 협도도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싶어서 어, 신청자를 받았죠. 내가 디자인 알려줄 테니 너가 출연을 해라.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죠. 또 면접도 다 봤어요. 그 중에서 한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들고 그랬던 친구가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들고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오늘이 첫 방송인데요. 지금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잖아. 네, 완전 다른 어, 전공이잖아요. 어. 근데 학교가 지금 4학년이지? 네, 4학년인데 디자인을 왜 배우려고 하는지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인은 이제 완전 전공자가 아니면 배우기가 엄청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유튜브도 있고. 있고 학원도. 네, 있고. 처음에 이제 그랬는데 응. 그래서 뭐 배운 거 하나 없이 약간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뭐대외 활동이든지 응. 아니면 학교 내뭐 학생회나 이런 걸할때 어딜 가든 약간 디자인. 이좀 필요한데 음, 주변에 뭐 잘하는거뭐 이런 네, 것들 만들 때 그렇죠. 어. 근데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 디자인과 있을 거 아니야? 저희 학교는 에또 디자인과 없거든요. <웃음> <그치. 웃음> 그래가지고 대회 활동을 가도 디자인과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아... 같은 조를 이제 꾸려주면 그 안에 디자인과가 한 명이 없으면 그 대회 활동이 시작부터 그냥 약간 망하는 음...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럼 디자인과 애가 있으면 제 무조건 물어라 이렇게 되겠네. 네. 그래서 어... 대회 활동에서도 디자인과가 있으면 조마다 음. 일부러 그 사람들을 나눠요. 아 그리고 나머지를 약간 붙이는 음. 그 사람이 주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좀아 이걸 어디든 배워놔야 되겠구나. 음. 또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한번 배워놔야겠구나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음. 네, SNS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기회라 고 생각해서 음. 네,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요. 나는 디자인 전공자인데 디자인을 전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 줄수 있는 방법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혹은 비주얼적으로 보여주거나 하는 방법들인데 사실 1차원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제일 쉽게 받아들이는 게 디자인되어 있는 어떤 컨텐츠 들 봤을 때 이야기가 제일 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디자인업으로 먹고 살지는 않지만 생활에 있어서 어떤 내가 포토샵을 잘 다룰 수 있다? 아니면 영상 편집을 할수 있다? 아니면 웹을 만들 줄 안다? 라는 이런 것들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취업을 해서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아니면 실생활에서도 사실 집에서 프린트 하나만 있으면 내가 필요한 거다 뽑아서 만들 수도 있고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사실 많이 돼요. 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도 지금 대중화가 된 지가 좀 오래됐죠. 예전에 뭐 컴퓨터나 조립하면, 용산이나 이런 데 조립하면 불법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막 깔아주던 그런 시절 때도 포토샵은 거의 기본적으로 깔아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대중화가 돼서 또 사람들이 너무 쉽게 또 접근을 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접근하는 바람에 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개념들이 없이 그냥 막 만지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어좀 제대로 좀 가르쳐 보자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데서 강의를 하면 강의비를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협동한테는 출연하는 조건으로 너의 초상권을 팔아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웃음> 네.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 한 동안은 이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 하는 법 그리고 또 포토샵을 이용하지 않고도 또 우리가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의 또 방송을 계속 끝까지. 첫 방송은 재미가 없어요 원래 그죠? 그래서 그렇죠. 네. 어, 앞으로 계속 재밌을지 조회수 안 열도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웃음> 앞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이라는 걸 배우면서 또 저희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영상을 보면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영상을 찍고 이제 방송을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 활약상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어색하지.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 끝나는 거예요. 아, 네. 쌩총. <웃음> 아, 힘드네요. <웃음> 하고, 니도 그쪽에 좀 까. 네. 응.